네. 자 여기서 테이크백이 길게 쭉 빠지죠. 네. 자, 양팔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자, 근데 이거를 내가 억지로 더 돌리겠다고 팔을 비틀거나 어깨를 이렇게 밀어 넣어 버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져요, 옆으로 네,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양팔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밀듯이 그 메디시볼 잡고 그대로 미는 거였으면 많이 했잖아요. 그 느낌 살려서 그대로 일자로 밀기만 하면은 내 왼팔과 오른팔이 클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몸이 돌아요. 자, 그랬으면 팔뚝이 지금 정면을 보고 있죠. 자, 이 상태에서 그냥 들어 올리기만 하면 지금 보시면 왼쪽 어깨 도는 거 보이시죠? 네, 알아서 돌아갈 걸 여기서 얘를 한번더 돌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네, 여기서 내 몸이 추가적으로 회전을 해주지 않아도 양팔을 뻗어내기만 해도 두 팔이 클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상체가 회전을 하고 자,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들어 올리기만 해도 왼팔과 오른팔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 몸은 90도 회전을 충분히 다 해줘요.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어깨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. 네, 자, 근데 이거를 내두 팔로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돌려내는 힘으로 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뚝이 이렇게 이 모양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. 클럽도 그럼 처지겠죠, 이렇게. 네,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 뭐냐? 벌리는 거예요, 이렇게. 네, 제일 안 좋은 동작이에요. 백스윙할 때, 네, 팔 모은 상태에서 팔뚝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? 자, 이대로 떨어지면 땅에 먼저 맞겠죠. 그러니까 버퍼 들어오는 거예요. 네. 클럽 패드든, 뭐, 내 팔이든, 돌리지 말고, 밀어서. 올릴 때도, 알아서 돌을 거니까, 돌리면서 올리니까, 처지죠. 처지지 않게 그냥, 위로, 왼손 여기 세 손가락. 네, 끝에 세 손가락. 오른손은 여기 두 손가락. 그립과 닿는 부분. 요걸로, 그냥 들어 올리면. 네. 얘네 세 개, 그리고 요두 개. 요거의 압력으로, 요걸로 뻗어내고, 요걸로 들어 올리고, 그럼 백스윙 모양 다 나오죠. 내가 굳이 돌지 않아도 돼요. 내가 억지로 돌으려 그러니까 문제인 거고, 돌으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? 자, 여기서 가는 거예요, 이렇게. 형님, 음. 제가 오른발에 계속 체중 실린다고 말씀드렸죠. 그게 왜 그러냐면은, 자, 여기서 제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몸 회전 없이 뻗어내고 올리면은 중앙에 딱 잡힌 상태에서 백스윙이 가게 되죠. 자, 근데 내가 돌아. 한번더 돌아. 바깥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죠. 네. 자,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백스윙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. 자, 그랬으면 우리는 공간이 이렇게 많아요. 이 공간에서 그대로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은 그대로 떨어지면서 좌측 골반, 좌측 어깨 두 개만 틀어주면 알아서 여기서 원을 그리면서 내려오죠. 이렇게 내려오면 그냥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뒤에 땅 치겠죠. 자, 근데 이렇게 팔이 내려올 때내 몸이 돌아주기 때문에 클럽이 알아서 돌아주는 거예요. 내가 클럽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는 팔을 떨어뜨려주면서 몸을 그대로 돌려주기 만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돌아서 가면서 맞아요. 그러면은 몇 동작 없이 훨씬 편하게. 자, 여기서 밀고, 올리고, 내리면서, 돌아주고. 내네 동작만 가지고도 공을 편하게 쉽게 칠수 있는데, 이거를 너무 밀면서, 돌리면서, 어렵게 가려고 해요 <웃음> 네. 다운 스윙도 이렇게 가 있으니까, 덮으면서 어렵게 들어오는 거예요. 그냥 밀어 올려서, 내리면서 옆으로 돌고. 네. 그냥 스윙이 끊기지 않고, 끝까지 연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도 자팔 돌리는 동작은 전혀 없었죠. 알려드린 동작 중에. 자 그런데도 아라스클럽 패드가 돌아가면서 공이 왼쪽으로 가요.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. 네 이렇게만 돌아도 충분히 도는 건데 여기서 더 돌리려고 네 하다 보니까 미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. 최대한 단순하게 가세요. 뻗어서 올려서 내려서 돌고. 네